오메가요. 아니 잠깐만. 이게 맞는데? 계약하는 기계를 좀세워야돼아 기사팔 이름이 돈이라는 산 5발 고발. 5발도 필요하네 그대로만 하세요 가수인들은 당신만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피하면 이기니까 어차피 대효과 하지만 이긴다 이거 죽이겠다 잠깐만 죽였다 오케이 게임. 아, 좋았다잉. 애들이 약했네. 해졌요물고기때로그 하수인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. 이야기 골드 받으세요. 그 하수인은 잘되군요 이제 당신을 향정이더을다정리를 위해. 야 그날 뭐무 시가 이래라 이겼다. 아, 좋습니다. 역시 죄악성 나가. 일단은 좀. 해보고, 조금, 팔아보고. 야, 이건 야수가 넘어 없는 거 아니냐, 쌍방울 뱀은. 좀 선을 넘긴 했는데. 야, 마기 한무사이클. <웃음> 마기 한무사이클. 마귀가 죽질 않아요 일단 도지를 두개 뽑긴 했는데 이게 황금리븐이 아니다보니까 스탯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아 또 간다 또범팅 간다 또범팅 간다 야 히드라 두개 그냥 동시에 긁어버리면은 야수 이전할 곳이 없다는거 이래서 히드라 한번 겁나 키워놓으면 좋거든요 개구리 덱 상대로 히드라 하나만도 히드라 하나만 오! 아. 실력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아. 아. 아 낭만 못 참겠다 이게 낭만이지 아 낭만 못 참아 나는 그냥 낭만 못 참아. 나는 그냥 낭만을 위해 살아왔는데, 모르겠다. 나는 이런. 아 불안 괜히 팔았다 아 불안 오케이 불안이 없다면 불안이 없다면 황금으로 대체한다. <목소리> 아, 너무 하는데. 아무도 안 죽었어, 이 녀석들? 한르 폭파범이나 만들어 볼까? 리 나가. 오! 아, 이거 괜히 샀다. 안 샀으면 시 만드는 것시간지 가라. 와, 남들 다리랑다소 언제부터 구일째였냐? 그니까 내 말이. <목소리> 어 좋아 됐어. 십이라고. 응, 음, 이거지 이거지. 응. 음. 오 내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. 어, 오너개체수가 없어 보이는데? 야 쥐새끼가 라그다로스한테 이길 수 있어? 이길 수 있나? 그래 세네를 찾아라 죽어라 벌레같은 놈 오 좋지 뭐야, 좋지 뭐야. 왜? 내가 바로 정영왕 라그네이로스. 이번 아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? 아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밌는 하스 스톤 영상이 있다면 aspen.com/co.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